이어서 SBS 12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어디 갔어?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4월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선정민씨 친구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실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도를 넘는 업측이나 명예훼손을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안보디는첫 공개 회의를 열고 즉각 휴전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으로 사월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첫 소식 김용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날셨습니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동상 이몽투, 너는 내 운명이 방송됩니다. 피자